안녕하십니까. 어제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기 궁기식 코리아, 오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퇴근 시간 이후고, 궁기식 코리아에 와서 개인적인 이제 연습을 좀 하려고 해요. 어, 제가 이때까지 계속 교육을 조금 받으면서 조금 더 어, 비비탄 총이지만 조금 더 총을 좀 이쁘고 좀 깔끔하고 또 정확하게 빠르게 쏘기 위해서 빠르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빠르게는 안 되는 것 같고 보다 좀 정확하게. 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군기식 코리아가 많은 분들이 어, 왔는데 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왔는데 사연한테 물어보니까 못 쏘는 분들이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어, 추석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게 저도 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저도 어차피 오늘 손님 입장이니까 어, 이거 그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직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제가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는 제가 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 오늘 여기 매장이 이 레인지 사용을 안 하는 날에 대서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은 레인지 살짝 문을 오늘 안 하는 날인데 어, 개인 연습을 하러 오는 바람에 저 혼자밖에 없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하나. 둘. 이러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 테스트는 한 8야드, 야드 정도 거리예요. 실제로는 한 7m 좀 넘죠. 7m 넘는 거리에서 어, 총을 에어소프트건을 뽑아서 더블 테 빠르게. 근데 손가락이 느려서 더블 테 빠르기는 안 되지만 최대한 어, 빠르게 사서 속사를 하는 이런 연습을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 물어보시는데 그 저랑 같이 이렇게 어, 슈팅 이런 이런 걸 같이 즐기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어, 제 개인적으로 지인분이랑 얼마 전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슈터스코어라고 하는 이제 한글로 슈터스코어라고 치면은 네이버 카페가 나오는데 뭐 본격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카페 만들어놓고 카페에 이제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뭐 스틸 챌린지라든지 이런 매치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네 아저씨들끼리 노는 뭐 조기 축구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놀면서어 그 하고 싶은 분들 또 일반 분들이 체험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간단하게 여기 레인지 여기 군기식 코리아에 있는 안전교육 룰이 있으니까 이 룰은 지켜서 놀아야 되겠죠 저희가 놀더라도 그런 것들 아마 올 추석 이후로부터 이제 진행을 천천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예요 그냥 비비탄 총을 좋아서 총 쏘는 걸 좋아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 노는 어, 그런 뭐 팀은 아니에요 저는 팀을 만들려는 의미는 의지는 없고 그냥 누구나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다만 어, 안전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이기 사용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있을까요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어 조금 더 카페에 제가 이렇게 저희끼리 노는 날짜라든지 이런 저희끼리 매치를 연다든지 매치라고 하기도 거창한데 그냥 모여서 이렇게 타켓 놔두고 어 노는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노는게 될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참여를 어좀할수 있게끔 하고 또 한가지 여기 있죠 어, 서바이벌 게임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서바이벌 게임 이 팀에 가입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또 저희 더벙커 서바이벌 팀에 또 소개를 해서 서바이벌 팀도 게임도 참가할 수 있게끔 그런, 그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아마 제가 개인 연습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고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짧게나마 두서없이 조절이 주절이 했습니다 계속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두번째 연습은 어, 많이 보셨던 영상일거요 어, 스틸타켓 5개를 어, 순서에 맞춰서 맞추는 연습인데 빠르게 드로우해서 빠르게 어, 에임을 잡아서 빠르게 속사하는 한발씩 발씩? 원래 사각타켓은 두발씩 맞추는데 지금은 제가 연습을 하는거라서 한발씩 맞추는걸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 이 에임의 정확도 그리고 빨리 손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음, 일본에서는 스틸 챌린지가 많이 유명하다고 해요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스틸 챌린지가 그래서 저도 어, 따라하고 조만간에 어, 제가 어, 이궁기식고래에서 스틸 챌린지 대회를 초보분들만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한번 기다려 주시면서 계속 연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습 한, 한 시간 정도 한것 밖에 같이 왔는데, 지금 가스가 다 떨어졌어요. 어, 여기가 좋은 점이 2층에 가면은 바로 가스 구매가 가능하죠. 일단 가스를 좀 사올게요. 가스가 한통 정도, 새거반거 거 정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스를 사러 가겠습니다. 결국 어, 노즐이 부러졌습니다 어, 오늘 혼자지만 음, 연습을 많이 한것 같아요 지금 한 몇시야? 지금이 7시니까 제가 5시쯤 왔거든요 5시쯤 와서 2시간 정도 계속 혼자 하니까 아무래도 탄소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기 어, 2시간 연습하면서 가스 한통쓴것 같아요 그 퍼프디노 파워, 그린가스 한통다쓴것 같고, 뭐, 사실, 이, 이런, 그, 슈팅 스포츠, 프랭티컬 슈팅이라고 하죠. 뭐, IPSC라든지, IDPA라든지, 뭐, USPS라든지, 뭐, 리건 챌린지, 뭐, 만초 스틸 챌린지, 종류는 워낙 많은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어디에 이렇게 국한지어서 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뭐, 실총 대회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나가고 싶지만 뭐 그럴 여건도 안 되고 어 저는 국내에서 에어소프트관을 가지고 취미를 즐기고 있는 유저 입장에서 음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는 어 그런 도전 정신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총도 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못 쏘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력도 안 좋아서 이 지금 요런 환경에서 타켓이 이렇게 좀 그렇게 선명하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뭐든지 극복은 할수 있다고 라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혼자 많이 쏜것 같습니다 비비탄은 몇발 쏜지는 모르겠는데 탕에 떨어진 거를 보면은 뭐한 대략 한 1000발 정도 쏘지 않았을까 아, 1000발까지는 아니겠구나 한한 한 탄창에 제가 10발씩 놓고 쏘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500발 1000발, 1000발 가까이 쏘겠네요 한, 한 3, 40 탄창 이상 쏜것 같으니까. 가스 지금 한통다 썼거든요. 다 썼으니까. 뭐, 그 정도 썼다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슈팅용 에어소프트 그 건, 건스, 건스미스 브루라는 저 G201이라는 모델인데, 음, 요 며칠 젤를 가지고 거의 한 5,000발, 6,000발 이상 쓰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부품이 구하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궁기식 코리아에서, 어, 즐겁게, 총을 쏘다 갑니다 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개인적으로 지인 분들하고 지인이라고 해봐야 한 서너 명 되는 형들이랑 슈터스코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어, 우리끼리 그냥 그 매치를 열고 또그매치에 대한 점수를 기록을 해서 어, 랭킹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어,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아 쟤네들끼리 제거끼리 논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재밌잖아요 뭐 우리들끼리라도 서로 못하는 사람들끼리 또 자웅을 겨루는 어, 이렇게 있다가 또 한명 잘하는 친구 딱 들어와 가지고 다 쓸어 버리면 은또 그거를 또 저희는 또이 교훈 삼아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아무튼 오늘은 어, 공기식코리아에서 이렇게 슈팅 음, 스포츠 연습을 하면서 어, 평일이지만 이렇게 재밌게 놀다 가게 되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